<웃음> 음. TV조선 미스터 트롯2의탑 세븐이 결정된 후 취혁진에게 선물 받았다는 소고기 먹방이 비쳐졌는데요. 박지현만의 소고기 보관하는 법까지 공개했습니다. 정말 기발한 진공 포장법이네요. 어,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혁진이 형님이 집에 정육점을 해가지고 오늘 이 소고기 소고기는 사실 뭐 할게 없죠? 그냥 먹기만 하면 되겠죠? 제이제게 침공을 시켜가지고 나머지는 그 남은, 남은 거를 뭐... 이렇게 침공 포장을 해서 오 너무 맛있겠죠 오음 너무 맛있어요.